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이틀째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속보 하나가 떴습니다. 자이 13분 전에 나온 뉴스가 지금 하나 떴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어 사실 이 뉴스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을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이 촬영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당장 미국의 대통령이 2차 TV 토론을 앞두고 이렇게 그 확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뉴스는 그리고 또 아직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당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 뉴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잠재적 폭발력 이것을 지금 향후에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잠재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분석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우선은 제가 빨리 속보로 이 뉴스를 지금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와 퍼스레이디가 트 테스트 파스티브 양성 반응을 받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After going into quarantine, 트럼프의 최측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두 사람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테스트를 받았겠죠? 그런데 확진을 받았다는 라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향후에 2차 토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연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없는 채로 선거까지 갈 것인가? 또 대통령이 이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가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러나 나이가 있는 거니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선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뉴스를 간단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죠. The President aged 74, 7 4살 대통령은 announced the news in a tweet, 뉴스를 발표를 했는데 We will get through t h i s Together, he wrote it. 그는 우리가 이 상황을 서로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썼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멜라니아 여사와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We, 우리가 will get through this together. 우리는 이 상황을 through, 헤치고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Uh, it comes after one of trump's closest aides tested positive for coronavirus 이런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중에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후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Hope Hicks라고 하는 31살의 어드바이서, 대통령의 어드바이서인 Hicks라는 여성이 was the closest aide to Mr. Trump to test positive so far. 양성 반응을 보인 이제껏 가장 트럼프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Uh, she traveled with him. 힉스라는 여성은 에어포스 1을 타고 TV 토론회가 있었던 이번 주 오하이오의 TV 토론장으로까지 함께 여행을 갔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I tested positive for COVID-19. 나는 COVID-19의 양성 반응을 받았다. We will begin our quarantine. 우리는 우리의 그 자가 격리를 시작할 것이다. And 그리고 recovery process immediately. 즉시 회복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We will get through this together. 우리는 이 상황을 서로 함께 헤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h, Mr. Trump had said, uh,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He and his wife, who,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were going into quarantine after Mrs. Hicks positive test. Hicks의 양성 반응 이후에 자가 격리를 진행하는 중이었었다. o 흡 Hicks는 심지어는 작은 휴식조차도 취하지 않고서 열심히 일을 해온 이 Hicks가 has just tested positive for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The first lady and I are waiting for our test r e s u l t s 우리의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In the meantime, 그러는 와중에 we will begin our quarantine process. 우리는 우리의 자가격리의 과정을 진행 하게 될 것이다. 시작하게 될 것이다. It is not clear.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How Mr. Trump's positive test. 이 트럼프의 양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for the second presidential debate. 2차 대선 토론회의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Which is scheduled for 15 October in Miami, Florida.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10월 15일날에 예정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상과 같은 어 뉴스가 짤막하게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후속 보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뉴스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명절 기간 동안 코로나 주의하시고 여러 가지 즐거운 행복한 추석 연휴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